예 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예. 재석의 실전 이야기 또돌아왔습니다신동보 재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뭐 대북 그 정보작전 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아 이게 제가 저 어제 좀 밤늦게 예. 그 z 뭐 (SNS) 있잖아요. 예.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예. 또뭐 또 밴드 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예. 카카오, 카톡방 카오뭐 등등 예. 아또저 그것도 있거든요. 저저그저저 음. 그, 저, 저, 저, 인스타그램. 예예. 이런데 제가 조금 소개를 했어요. 왜냐면은, 어, 지난 12월 11일 워싱턴 타임즈라고 있대요. 예. 워싱턴 포스트는 뭐, 아직은 민주당 그, 음. 그, 약간 저, 자편향된 네. 그런 신문인 것 같다고 하고 워싱턴 타임즈는 도중에서 많이 읽고, 가판에서 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이충근 박사가 이충근 TV 운영하시잖아요. 그 같이 가다 보는데, 거기에서 이걸 소개를 했더라고요. 예. 저한테 자세히 봤는데. 근데 그게, 그, 뭐, 뭐, 무슨, 무슨, 내냐 하면은, 지난, 어, 11월 18일이에요. 그, 예. 한 3주 전인데, 예. 어, 탈북 고위 이, 음. 관리가, 북한의, 예. 북한 고위 관리가, 예. 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그 편지 분량이 꽤 많아요. 예. 그리고 이게 워싱턴 타임즈의 편지인데, 예. 이게 기사예요. 이게, 예. 근데, 저, 예, 예. 어, 이충근 박사님, 그, 소개는 한 8쪽 정도 된답니다. 아, A4G가. 굉장히 굉장 문양이 그, 많아요. 이충근 TV에 아주 자세하게 원문하고 해놓으시더라고요. 예, 예, 제가 저, 네, 해석을 제 SNS로도 그 이충근 TV에 예. 그 내용을 제가 추측을 어, 해요. 아, 북한에 예, 최종했법 예, 예. 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 내용을 잘그 소개를 해가지고. 예. 예. 저도 저를 좀 많이 그 공유를 하고 저, 저 전달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 <웃음> 저 내용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그 방안을 예. 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책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평소에 오래 전부터 주장한 예. 거하고 너무 그 같은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책에 그때 그 책에 나 아, 그리고 고위탈북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 저, 하여튼, 어떤 분한테는 제가 제책 선물한 적도 있는데, 그걸, 그 뿐만 아니고, 예.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예. 그 다음에 제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도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이, 제동님 쓰시는 이 필승 리더십, <웃음> 이 서점에, 필승 리더십인데, 이거 저 서점에 팝니까, 지금? 예, 예, 예. 네, 서점에서 예. 한번 사보십시잘안 팔립니다. 책값 예. 비싸가지고. <웃음> 하여튼, 이게 뭐. 여기 3부에 말이죠. 예, 똑같은 내용도 많이 나오죠 그, 그 비핵화 해법 같은 게 예, 예. 뭐 국가 리더십부터 국가 안보 전략 뭐 이런 게좀제 3부에 많이 실려 있어요. 예, 예. 1부하고2부는좀 리더십하고 리더십 원칙하고 리더십 사례가 거고 예, 예. 3부에는 지금 정부 국가 안보 전략 위주로 되어 예, 있거든요, 이 예, 책에. 그런데 예,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미 2013년 7월 15일인데요, 정확하게. 예, 예. 제가 그 제, 제가 운영하는 제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예. 그 올렸어요. 예. 뭐냐면 그 패러다임을 완전 국가 안보 전략에 패러다임을 음. 완전 바꿔야 된다. 음. 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음. 그래서 이걸 영문으로 써가지고 제가 미국에 그냥 유명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예. 뭐뭐저 뉴욕 타임즈부터 해서 워싱턴 포스트, 뭐 월스트리트 저널 한 5개 미국 주요 그 신문에 예. 기고를 했어요. 예. 육문으로 작성한 거를 예, 예. 그것도, 그것도 제가 이거 어제 에스테에 올렸는데요 음. 거기에 놓은, 놓은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음. 그, 그것도 이미 제가 6년 전에 이런 주장을 했고요 예. 그그 뒤로도 계속 이제 뭐 북핵 위기 극복 열쇠는 사실 수사다 예. 트루스 프로젝션 그러니까 트루스 예. 프로젝션은 음. 그 정보작전에 의한 그그 그 하나의 그 투사하는 방법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투사, 무력 투사가 아니고 예, 예. 그, 런 이야기, 뭐, 해가지고 쭉 많이 나와요. 그 책에도 네. 놓고, 그 다음에 제가 2017년 11월 6일 날, 네. 서울대학교에 SNU 트루스 포럼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초청받아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무려 한 50만 명 넘게 봤어요. 아... 그저 유튜브 방송을. 네. 제가 강연한데. 근데 그 내용도 북한 핵위기 의 본질과 음. 핵 그, 저, 해법, 비핵화 해법을 제가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50만 명 이상이 보고 그다음 또 강연 초청도 또 그거를 보 사람이 강해달라해서한 적도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어... 이제 최근에는 저기 나와요 예. 예 지난 그 10월 3일에 예, 예. 그 한미 보수연합 대회가 우리나라 처음 열렸어요. 그 그죠 그죠. 예. 예 거기서 제가 또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예, 예. 강연했어요. 을 거기도 마찬가지에 트루스 프로젝션 음. 대북 정보작전, 그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를 해야 예. 북한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음. 이런 요지를 강의를 했어요 한 20분을 했는데 이라 그게 쭉 소개한 내용이 네. 이거 그 고위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으로 근해한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음. 아니, 신기할 정도로 일치하는 거예요 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보 영향력 작전 이분은 예. 군사 전문가는 아닌데 예. 노동당 고위 간부를 하시 한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음. 이게 완전 이제 그 정체는 익명으로 어, 가려져 있어요. 예, 예. 그 추정할 뿐인 것 그죠. 그런데 그 정보 영향력 작전 영어로 말이죠. Information and influence, influence activity 또는 음. influence campaign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 제가 보기에는 그 information operation 이야기예요 음. 정보 작전. 그니까, 그러니까 이, 예. 이, 이, 이, 지금, 그, 김정은 실체를 갖다가 다 정보를 고, 공개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왜냐면 제가, 저, 이게 왜, 이제, 그런 이분 편지에는 아쉬운 게, 그, 그걸 아마 군사 전략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용어 자체를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북한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예. 저는 그, 매번 이야기 했지만은, 음. 그, 전략적 중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전략적 중심이, 김정은 리더십이야. 예. 그게 그러니까 김정은 리더십을 가짜로 우상화 시키 가지고 예. 주민들 속여 가지고 리더십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예. 최고 존엄하면서. 예. 근데 거기에 와야되면요 예. 북한 체제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음. 방법이 정보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작전이라는 게그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가 백두산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러시아 라지돌리노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거를 아 그런 사실 포함해서 <웃음> 올리면 전부 혈통부터 백두 혈통도 아니잖아요. 네, 백둘통이 깨지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부터 모든 그게 사실투사라는 얘기는 예, 예. 북한 주민들한테 예. 쏘은 지금 현재 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웃음> 실제 진실 사실을 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 그 북한 주민들이 쏘 있는 데서 깨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예. 깨어나 나들럼 어? 김정은이, 그 다음에 저 아버지 김정일이 그 앞에 김일성이부터 우리가 쭉 세가지고 그래 쏘고 왔는데, 예, 예. 우리가 완전히 쏘았다. 아... <웃음> 이렇게 각성하는 순간에요. 예, 예. 김정은 리더십 자체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김정은이가 백두를 텅을 했는데 자기 엄마 고영희는 저기 일본 사람. 아, 그러니까요. 제파니까 예, 그런 사실까지. 아...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우상화 리더십, 이 엉터리, 거지 예. 조작된 리더십 자체를 국민, 음. 북한 주민들이 인지하는 순간에요. 예. 말이 안 먹혀요. 리드십 아, 와야 된다니까요. 예, 예. 와이 와야 되면 뭐냐. 제가 얘기했지만,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예. 그 전략적 중심은 예. 우상한 리드십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정은. 예. 세습 독재. 그게 와야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 와, 지금 말이죠. 음. 저 외에는 이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 예. 마침 이번에 고위 탈북, 자가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근의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제가 얘기한 게 거의 90% 일치한다니까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북한 좀 예. 이분이 뭐라고 주냐면 장군들, 예. 북한 엘리, 체제를 떠받치는 엘리트그 예. 다음에 그 주민들을 깨닫게 해야 된다. 예. 깨닫게,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깨닫게 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음... 교체해야 된다. 예. 이주장했어요 예. 왜냐면 깨닫는 순간에 음... 우리가 북폭을 한다든가 우리, 우리가 우리 군사작전을 해 가지고 북한을 하고 전쟁을 해서 체제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음. 북한 주민들이 깨달은 주민들에 의해서 네. 북한 시스템을 체제를 아, 바꾼 거예요 예. 예. 자바꾸 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예. 북한에 예. 그럼 새섭 정권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안정화시켜서 예. 그 정권을 하고 지금 우리가 대화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예. 대화대 해도 좋다 이거야 예. 아니면 또그 정권도 바꾸면 돼 그런데 그 정권하고 이걸 북한 핵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은 예. 제한적으로요. 북한 이 여기 주장한 게있어핵 시설하고 핵 통제 사령부 그러니까 김정은 집무실을 예. 폭격야 된다. 음. 그래도 안 되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정보 작전의 범위가 한 아홉 개그 기능, 기능이 있어요. 그 대북 심리전이 있고요. 그게 그 전자전 기 전자전. 예예. 전자의 이야기를 놓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은 가장 강력한 방안은 삐라 등은 물론 전자통신수단을 통한 대북심리전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전, 그러니까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거니까 한마디 전자전이에요 전자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북한의 음. 지통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말이에요 예, 예, 예. 우리가 전자전 공격을 할수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우리 엄청나게 여기 잘돼 있죠 예, 예. 특히 미, 한미연합전력은 말이에요 예, 예. 완전히 북한을 그저 마비시킬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예.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자전을 통해서, 심지어는 음. 북한 코만도 솔로 같은 경우는요, 예. 북한 평양 방송을 해킹. 그대로 내려보낼 수 있다니까. 아, 평양 방송을 해킹 그렇죠, 해가지고, 해킹해가지고, 해킹해가지고 네. 여기서 미리 만들어 놓은 방송을 평양 방송인 것처럼 해가지고 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 방송을 완전 히마비시킬뿐이고그 예. 평양 방송을 그렇지. 코만도 솔로에서 그냥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 평양 방송 인질 듣는데 네. 실제대은 주민들 깨우는 방송이에요. 네. 근데 김정은의 실체를 알리는 방송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거, 그런게 그것도 하나의 전자전이란 얘기고, 공보 작전이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뭐김정은이와 똑같이 생긴 헐리우드 배우가 나와가지고 야 나는 뭐 나는 뭐 인민을 이제 해방시키겠다. 뭐내 내 아버지는 뭐나지 돌리노에서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쫙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그것도 제가 그렇고 뭐 하도 많이 제가 반복적으로 네. 주장을 해가는데 특이한 거는요 이분이 네. 주장 하는 중에 장군들 있잖아요 네. 그럼 엘리트 네. 이 사람들을 하여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장군 엘리트 이 사람들을 또 깨닫게 해가지고 주민들도 네. 물을 올리고 정권 교체를 시키고 그다음에 김정의가 정권 교체가 해김정의 음, 음. 제거되든 뭐 망명을 하든 죽든 어떻게 됐든 간에요 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그걸 새로운 정권에 음.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과 대한민국의 협조직인 예. 정권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럼 이걸 내가 저 이라크 전 예를 들면서 정보작전 제가 저 제가 합참해서 초대 정보작전 과정을 했거든요. 예예. 그래서 정보작전을 제가 그늘에 창설을 해 가지고 초대 정국작전인는데 그다음에 (2003년에) 이라크전이 터어있잖아요 그는 합정원장 지시가 있어 가지고 예. 이라크 전에서의 정보작전을 제가 분석해서 보고를 했어요. 합정전장 예? 예? 예. 그걸 분석해 보니까 이라크 전발발 선전 보고 하기 전에 예예. 이미 이라크 군 장군들 있잖아요. 예예. 핸드폰으로 계속 메시지가 나갔어요. 아... 너가 지금 후세인한테 쏘갔는데, 예. 어, 저항하지 마라. 음. 어, 저항하면 다 주,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예. 저항하지 않고 협조하면은 생존을 음. 보장한다. 아. 앞으로 당신들 그까지, 지금까지 보장하겠다. 예. 이렇게 계속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 이라크 장군들이 처음에 메시지 받고 다음날도 계속 오잖아요. 예.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라크 군이요 예. 저항다운 저항을 제대로 안 했어요. 음. 아. 왜냐면, 그렇게 개전 전에 이미 정한 의지가 말살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요그 어떻게 뭐라해야 되나? 정보작전에서 그랬다 저기야 정보작전에 의한 심리전. 예예. 그다음에 그 그게 요 핸드폰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고 하나의 전자전이고, 공보작전이고, 그다음에 사이버전이거든요. 사이버전 이게 다 사이버전도 정보작전의 영역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까만 뭐 지구 핵시설 이런 거 정밀 타격하는 것도 물리적 파괴. 예예. 정글타기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정보작전 에 안에 다 들어있단 말 그래서 지금 현대전에서의 최첨단 예. 상위 작전이에요 예. 정보작전이에요 정보 작전. 음... 그 그만큼 중요한 거예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피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이분이 주장한 게 이제 피를 안 흘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 에? 북한에는 현재 어, 이는 피를 흘리지 않는 작전이며 핵무기와 막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예. 현재 그렇돼 되어 있어요 예예. 제가 피한방울 흘리지 않는 그들 연성작전 예. 소프트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예. 우리가 피해볼 게 없어요 예. 그 국민들이 뭐 문재인 정권 특히 전쟁하자는 그냥 뭐 사고 이렇게 국민들을 위협을 하는데 음. 이 작전을 하면요 음. 피한방울 우리 흘리지 않고 음. 북한 김정은 어, 체제를 위협을 해서 김정은이 가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이만큼 효과적인 작전. 이, 이 사람이 그러셨어요. 이분이 가장 효과적인 작전이다. 음.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축출을 위한 10년을 펴는 핵폭탄대 위를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작전이다. 이게 이야기를 음, 음.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제가 음. 평소에 주장한 주장하고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요. 예. 뭐 정부 여당이고 뭐 그다음에 국가 안보실이고 국방부고 말이에요. 예. 외교부고 뭐 어디도 또는 그 패널들 저 종편이고, 그 다음에, 신문에, 예. 이게 칼럼 뭐 이렇게 주장 많이 하잖아요. 예. 북한 비핵화 문제. 아무도 이 주장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예. 혼자. 예. 그래서 제가 저 미국 신문에 저 2013년대 기고를 했는데, 글이 예. 안 실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나라 저, 저 중앙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뭐, 중앙지 유명한 그일간지예요 예. 예. 기고문에 몇 분을 보내서요. 예. 이런 개념을 안 실어주더라고. 아... 제가 뭐 글이 무장력이 없어서 안 실어주는 건지 예. 아니면 뭐이 내용이 뭐 색도 없는 소리를 하고 예.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안 실어서 그냥 그냥 제 개인적으로 아. 아. 제 그냥 뭐 SNS에 또는 저 웹사이트에 예. 예? 그걸 알리는 거예요. 아. 블로그, 블로그 이런 글이 많이 있어요. 예예. 그래서 저제뭐제도 그런 거좀 찾아가지고 저 이충문 박사 이거 방송 뭐저 이번에 수상 아주, 그, 소개를 잘 하셔가지고요. 예, 예. 그하고 같이 제가, 제쓴글하고 같이 이렇게 창고로 예. 올렸는데, 뭐, 많이 조회를 하고 있더군요. 아, 예. 그, 이 이상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예. 그, 그, 요즘에 그, 자유일보라고, 저기 또 이렇게 막 이제 그, 자유, 자, 어, 진영에서 이렇게 만든 신문이거든 아, 최영재 대표, 죠 예, 뭐 예, 거기다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전국에 많이 퍼질 거 아닙니까? 자유일보. 자유일보이그글 예. 써달라고 몇분요청이있었는데하여 제가 뭐, 게올러가지고 네, 예, 저기 홈페이지도 있고, 저기, 그, 예. 신문이, 지, 이렇게 생긴, 지, 신문이 나옵니다. 신문이, 종이 지면지가 나오니까, 여러분. 자유일보 구독자. 아, 그리고 이게, 저, 어디죠? 아, 저, 저, 한국 장로신문. 예, 예. 거기도 한두달 전에 실렸어요. 예, 예. 사실투사. 예, 예. 정보작전에 대해서. 예, 예. 장로신문에. 아. 그게 전국 교회에 다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언론이라는, 저, 그, 태극한. 예, 예. 저 언론사 그 간부들 있잖아요. 예예. 그 모임이 있어요. 예. 그 그게 모임 이름이 대한 언론인회라고 있어요. 예예. 그 프레스센터 14층이가 있어요. 그 예예. 사무실인데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서 요청해가지고 또 제가 저호두 아... 명과 글을 썼어요. 예예. 그 대한 언론인회에서 매월 한번 신문이 나가는데 아, 거기도 이게 저저 저, 이게 실렸어요. 예예. 그 정보작전 사실투사여튼 아, 아, 아. 북한 핵을 해결하는 피한방을 예. 흘리지 않고, 예. 그 다음에 북한 핵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음. 가진 방법이 있다. 음. 효과적인 방법이 음. 이거다. 이걸 제시를 했어요. 근데, 예. 데 문제는 정부 여당에서 이게 정책화해서 이걸 하면은, 내가 틀면 이거 문재인,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 이거야. 예. 아, 김정은이 계속 말을 안 듣고 말이죠. 오히려 모욕만 하고 있잖아요. 사은소대가리직급도안 하고 말이죠. 하면서 예. 이런 건 방법을 쓰겠어요. 음. 그리고 왜 지금 탈북자들이 지금 그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이게 저 대북 풍선 보내는 거 있잖아요. 정보 방해하잖아요. 예예. 방해하면 안 되죠. 지금 그만큼 했다면서요. 좋은 게 없는데. 예예. 그리고 저 휴전선에 대북 학생이 다 철거해버렸지 않습니까? 9.19 군사 합의 이후 하자마자. 예예. 그거 가장 북한이 그걸 겁내는 거예요. 그만큼. 예예. 그 학생계다 뭐 타격을 하겠다 막 그냥 위협 공갈,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우리 스스 그냥 그런, 그냥, 그, 그, 아주 그냥, 요양수단을 그 없애버린 거예요. 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음. 근데, 휴전선을 해가지고, 키껏야한 20km 정도까지 이게 들리는 정도인데, 네. 이게, 이제, 팽량하고 말이죠. 네. 그, 군사령부 지역에 있잖아요. 삐라가 네. 떨어진다, 이거야, 네. 전단이. 네. 겁나는 겁니다, 이거. 아. 팽량에, 이거, 삐라가, 어 성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김정은이가 뭐, 이거, 팩트 혈통이 아니다. 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요. 김직은에 완전히 빨갛게 가지고 네. 실체를 담은 삐라가 네. 평양에 눈치를 날리면 끝납니다. 네. 북한에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 우리 F-35 스트레스기서 샀는데 밤에 확 뿌리고 오면 될거 아니에요? 아, 그냥, 그냥 항공기로 네. 뿌리 뿌리면 고공해서 네. 최고죠. 네. 그, 뭐, 지금 이 정부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네. 민간단체 풍선도 못 보내게 하는데. 네. 그래서 나는 참 안타까운 게, 근데 이거 빨리, 이거 아마 이거 저~ 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백악관이 어디까지 전달된 게 노냐면은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대피티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안보 보좌관 있잖아요 그 밑에 부보좌관 예. 부보좌관이 매튜퍼틴즈라는 여자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그다음에 국가안보회의 그~ 아시아 디렉터 예. 엘리슨 후커 한테는 정확하게전달이 됐대요. 네. 그니까 그, 미국 국가 안보 안어 안보 보좌관 실에 네. 그, 미국 NSC에 우리나라를 치면 국가 안보 실에 차장급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음. 이게 그럼 뭐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에 보고 안 되겠습니까? 네. 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 안 되겠어요? 네. 보고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저 워싱턴 타임즈에 이게 보도가 될 정도 뭐 익스클루시브 이거독 단독이 보도가 됐는데 네. 음. 이거 백악관에서 이걸 언론에 이거를 공개를 한 거예요 예. 단독으로 음~ 그이 의미를 함의를 알아야 된다니까 음. 제가 보기엔요 트럼프가 지금 북한 어, 비핵화로 김정은이 말을 안 듣죠 계속이야 하는데 내년에 대선 있고 예. 그런데 이게 그게 핵법을 모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동안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사실은 예. 한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까지 딜레마에 약간 빠져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굉장히 좋은 해법이라니까요. 음... 예? 이걸 아마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 이 방법을. 아... 그건 김정일이 끝나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군 그러니까, 그럴... 저는 하여튼 이번에 이거, 고위 탈북자가 제가 아는 분일 수도 있고, 아는 분, 제가 이 책을 그, 그, 분한테 어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알려진 분한테 이걸 선물를한 적이 있거든요. 음. 예. 작년에 그나저그 음. 굉장히 제가 저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 아 좋은 이제... 그리고 지금 그것도 이제 유엔이 지금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어, 채택했는데 그 책임자 처벌하라. 그런데 61개국 공동 제안에서 한국은 빠져 있네요. <웃음> 그, 그, 그, 그러니까 그 뭐? 그니까 김정은이 뭐 눈치 김정은 눈치 보고 있는 거지 뭐. 그, 예. 그 눈치 보려 한두 가지 아니라 아니라서요. 그리고 그런, 지금 예. 지금 또또 또 있습니다. 그 더 강력해진 그 북한 제재, 그 오토 원비업법 상원 통과됐다는데 이게 네. 지금 보니까는 뭐 계속 조는 거야 네. 제재는 계속 강 줄고 있고 그 전에는 미국이 이제 뭐 제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딱 발각이 되는 순간 모두 제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게끔 그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임종석이나 뭐 이런 이런 사람들 뭐 이제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추적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예. 그 자유민주, 아 자유시민정치회라는 게 출범했잖아요. 지난주에 예. 예. 그 그게 그 정치 결사체의 예. 안보정책 기조를 예. 그 지난주 출범식 때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걸 별도로 그것만 요청이 있어가지고 예. 조금 전에 그걸저 그거만 발췌해서 아, 녹화를, 다시 네. 저 소개를 예. 했는데 그게 예. 그저 그 북한 김정은 체제를 청산하는 문제를요, 뭐 문재인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아예 그뭐 기대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예. 심지어는 정부 여당, 아, 저, 저, 저, 야당, 예예. 제1야당, 제, 저, 자유한국당까지요, 예. 김정은 체제 청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음. 안 하고 있어요. 음. 들어보셨습니까?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 체제 청산 문제를 정책, 화 해서 추진하지 않고요. 북한 문제, 북한 핵, 불가능이다. 핵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어쩌든 체제를, 김정은, 어, 정권을, 예. 바꿔야 된다니까. 체제를, 저, 저, 레진 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예. 그러한 그 방법을, 그 방법에 가장, 유효한 방법이 인포메이션, 음. 오퍼레이션, 음. 정보 작전에 의한 사실 투사다. 예. 이 방법을 쓰지 않고는요, 예.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두고 보십시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이 방송, 그뭐저 문재인 정부에는 기대뭐또 더불어민주당에 기대를 예. 할 수가 없고요. 예. 최소한 자유한국당 정도는 이 방송 잘 듣고요. <웃음> 예, 참조 어, 하셔야 됩니다. 예. 그 하지 않거는요 예. 절대 그 돌파구고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저기 그 우리 그 자... 제가 자유한국당 조찬회 때 의원들 예. 그 조찬회 때제강연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예. 어 제가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 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음. 유인물로 만들어 다 나눠주고 예. 제가 강연을했다니까요 음. 그런데도 뭐그 후속 조치를 어떤 한게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그그 그 저기 황교안 대표가 전도사 출신이고 교회 나가고 하는 것 같으면 은 성경 우리 창세기 그 저기 보면은 어죄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공산주의를 박멸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살아남 지안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한테 먹히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좀 구출해 주면 좋겠구만. 은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북한 문제를 전시가 미봉 상태에서 예. 예? 예. 뭐 대화와 뭐 대화 뭐 옛날 대화 사랑 하면서 말이요 평화 평화 하면요 어. 방패였어요. 바로 그냥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예. 김정은 리더십을 정조전해 가지고 그 작전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위험 부담이 없어 우리한테. 예예예. 우리가 포를 쏘고 미사를 쏘는 거 아니잖아요. 예예. 예. 예? 사실만 쏘는 거라니까. 사실만 쏘는 예, 거야. 예, 예. 무력 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사실 투사를 한다 이게야. 예. 파워 프로젝션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예. 트루스 프로젝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자기 리더십이 어 주민들한테 이게 들통이 난다. 예.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막 말을 듣게 돼 있다는 예. 거야. 예. 그걸 왜 모르냐 이거야. 알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우리 저정경두 국방장관이. 어, 123년 만에 그, 군영창은없앤데요 그, 자기, 자기들이 영창 갈것 같으니까 영창을 없애는 것 같아요. 그게 그 국방부장이 제정신 아닙니다. 예. 예? 군에, 예. 군에 그, 저 신상필벌이라는 말을 항상 쓰잖아요. 예. 잘못한 병사는 벌을 주고, 잘한 예. 병사는 상을 주고 달린 거 아닙니까? 예. 지 통솔의 기본 중인 예. 기본이거든. 예. 이순신 장군, 이순신 제독도요. 예. 엄청나게 엉켜했어요 특히 예. 상벌에 대해서 예. 그한산도 가보십시오. 매일 체행했습니다 예. 매일 체행 예. 그렇게 군율을 엄격하게 예. 쉬웠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군에그 군율을 다스리는 예. 기본 수단 중에 하나가 저 영창이잖아요 예. 예. 영창제도오 오셨나 음. 그럼 어떻게 불을 어떻게 말로 그냥 꾸절렴하고 끝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영창, 영창 갈것 같으니까 영창 없어요. 조국이가 지가 깜빵 갈것 같으니까는 그 포트라인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보호막, 아, 그렇죠. 자기 보호를 위해서 없애는 것 같다니. 그죠, 그죠. 그, 그래 이제, 그, 그. 같은 그, 그, 저, 저, 저, 저 이상해요. 국방부도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끝났다 하는 걸 인정한,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고, 그, 자기들이 영창 가겠구나 싶으니까 영창 없애는 거죠. 뭐. <웃음>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저. 기... 말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예. <웃음> 뭐 끝난 것 같습니다. 예. 하여 지난 몇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자, 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